물러어표 <웃음> <웃음> 네, 받고 한잔하고 음료 한잔 먹고 이제 들어가서 면세점 구경하려고요 아 빨리 일본 가고 싶어 네 기다린지 그러면 한 5시간을 기다리고 있어 한 4시간 50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추억 대인이니까 근데 네, 구경 많이 하고 인천공원 면세점이 이렇게 넓을지 몰랐고 예 타려고 줄 섰는데 소감은? 긴장돼 <웃음> 얼마나? 번지점 <좀> <웃음> 오케이 맞아 여기 셔틀 버스 가자. 오케이. 댄진, 댄진, 어, 댄진. 2 번, 2 번, 댄진. 어때? 어? 좋아. <웃음> 어 도요타다 도요타. 어떻게 도착속속차? 네 시내버스 타고 검진 갔어 너 이거 받았어? 요시. 하이. 3번 산노 공원 오이 거리여손 ください. 안 보이는데. 보여? 응. 가자. 어. <웃음> 지금 길이라서 지금 하타에 갔는데 이제 안에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먹고나 생각하려고요. 와이파 뜨겠죠? <웃음> 떴으면 좋겠다. 어. 음식 시켰어요. 라면. 집에 그냥 들어와서 먹었는데 국물 맛있 완전 짱이에요 맛있어? 맛있어이지 자동 아. <웃음> 로손 갔다 와서 간식 사 왔어요. 야키 푸딩,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그리고 이거는 미선이가 산 젤리 같은 뭐시기 감자칩. 뭐 됐어요. 음. 맛있어? 고마워. 음. 음. 겨자 넣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응? 음? 음. 여기 욕조거든요 되게 높아요 들어가 보면은 <웃음> 보통 저희 나라의 션은 무릎까지 밖에 없는데 여기는 무릎 넘어요 <웃음> 근데 되게 쬐끔해요 그냥 으악, 푹 담그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음> 여기 화장실도 따로 있고 짜잔 어, 지금 열한시가 넘어가서 <웃음> 그냥 늦게까지 왔어요. 휴가니까 그럼요. 응 그리고 밥 먹어야지. 맞아요.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아 물론 밥 먹으러 가는 건 아닌데 삼촌하고 1 2시에 이제 물놀이 하러 가지 갔거예요 삼촌 여기로 오시니까 페의전 가서 우리, 간단하게 먹을 어 맞아요. 삼각김밥 같은 거 많이 먹고 하려고요. 편의전 응. 갈게요. 가는 응, 길인데 집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다 일본 일본, 일본, 일본. 그거 잠깐만, 어왜 말해 다시. 옆집 아저씨가 저희보고 먼저 건니치와어요 좋아? 어 뭔가 상냥해서 좋은 거야. 자, 아침 일어나서 일본에 온 기분은? 아치아치 더. <웃음> 어린이집이에요. 그다모 오늘은 주말이니까 안 하네. <웃음> 이게 박혀 있는 거 보세요. 얘가 땅에 박혀 있어. 요 <웃음> 어. 아니, 더워도 기분 나쁘진 않아. <웃음> 숨이 여기까지 맞춰. 페이지 형이 다녀왔어요. 그냥 빠르게 사고 오려고. 뭘사냐하면요이기야이 샌드위치 되게 얇게 팔아요. 3점 오셨어요? 잠시만요! 그리고 얘는 레몬티 사고. 잠시! 잠시! 잠시. 물 먹고. 어서오세요. 레몬 밀크티도 사고. 레몬 밀크티 어서오세요. 얘 참치 삼각김밥. 아, 아니, 새우네. 저는 새우 샀어요. 그리고 얘는 참치. 그렇게 한면 물. 물 먹어봐야지. 더 이거 도나주자. 이 뭘까? 이거 블루베리인지 뭔지가 돼 있는데. 나는 그냥 물. 야 물에서 요거트 맛 나. 먹어볼래? 난 진짜 새. 야 물에서 진짜 블루베리 요거트 맛 나. 냄새. 노송 갔다 왔어요 방금. 예. 좀 이거 들어보세요. 여기서 블루베리 요거트 맛 네. 나요. 냄새부터. 진짜 블루베리 요거트 맛. 지금 브이로그 하는 건? 예. 지금 녹음되는 건? 네. 녹화돼. 녹화 보세요. 블루베리 요거트 맛. 물에서. 신기하네. 그쵸? 대박이죠? 물이요? 네, 물이에요 블루베리 아니, 요거트 맛. 사결차 사나나딱 <웃음> 레몬만 나왔지. 응. 어. 너희들 갈거야 물놀이요? 응. 이게 물이 준비 이에 준비 중이 응. 빨리 가자. 밥 먹고 빨리 가볼래? 저 새우 마이 상추맛 어요 이런 상 갔다가? 네. 여기. 자전거 타고 돌아다녀. 네. 아. 보통 영업시간이 8시, 슈퍼는한 9시, 10시까지도 24시간 하는도 있는데, 거긴좀먹고 거기가 제일 괜찮은데, 유니클로 언제까지예요? 8시까지인 음. 니토리 반드시 가봐라. 가구죠 녹색, 음. 원리를 찾아라. <웃음> 윌리, 응 원리, 응 원리, 아니야? 뭐야? 응. 리원인가이리인리 쎄든림자 응. 다들 샌드위치 드세요 하나씩 먹으면 딱쎄 듯. 아두 개씩 저녁때는 오코노미야 띨받네 거기 해줘 난 탄산 맥주 맛없어 저희 지금 뭐지 계곡같은, 계울같은 애매한 데 왔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시원해요 진짜 시원 근데 돌은 너무 뜨거워요 우와! 봤지? 다제 들어갑니다 안녕 해 줬어요. 자전거 타갈 거예요. 어, 자전거 타고 이제 다리를 건너는 중입니다. <웃음> 자, 그럼 첫 번째는 어디라고? 유니클다 좋았어. 갑시다. 이 계란 말이 진짜 맛있어요. 완전 비신집이. 부드럽고 너무 좋아 아, 생선하고 가다고 미소 된장은 그냥 한국에 먹는 맛명란젓근 맛있어요 일본에만 마셔야 된다는 복숭아물 황도 맛이에요 네 황도 맛미크로 <웃음> 같은데 와서 사고 드럭스토어에 있어서 샀는데 엉덩이 터질 거 같고 짐은 <웃음> 많아서 무겁고 난리 났어요 <웃음> 어떡하죠? 그래서 한 2km 넘게 달려가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 <웃음> 제가 오늘 히타 시내를 자전거 타고 갔다왔는데 사실 유니클로 가깝다 하셨거든요아그 가까운데 안 돼. 일단 피너 먹고 시작했어요. 오 이렇게 있다 맛있을 것 같아. 안에 포크도 있어요. 파란색. 음, 음, 그냥 손으로 먹자. 안 비켜. 안 <웃음> 어. 잘해 봐. 이제 하고. 낚고 그래. <웃음> 오늘 저희가 유니클로 가고 드럭스토어로 갔어요. 제가 오늘 민수매일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반팔 항상 여정도가 예정되어 오니까 괜찮았는데, 여기는 노출이 안해서 노출되니까 지금 엄청 빨리 씨 빨개져갖고, 알로에 샀어요. 진정시켜. <웃음> 지금 바를까? 응. 안 가보면 진짜 바다 위에 옮겨야겠다. 어, 흐른다, 흐른다, 흐른다. 야, 진짜 빨개. 나 진짜 빨개. 나꼬데이 묶여지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넌복발랑나 진짜 시켜야 된다 그거. 응나더 짜주면 안 될까? 아니 카메라 안 찍혀서 그런데 진짜 재빨겨 이거 진짜로 선 생겼어요 선이 <웃음> 엄마 <웃음> 그럼 뭐 할래 유니클로부터 할까 오늘 유니클로 갔다 왔을까 먼저 갔어 <웃음> 오늘 유니클로에서 저는 잘 몰랐는데 영구가 에어 에어리즘인가 뭐신인가 시원하다해서 그러니까 에어리즘 겁나 많 맛있어요 저희 반팔티 여기는 반팔 팬티. 반스. <웃음> 그리고 이거 그냥, 그냥 반스. <웃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 입고 있는 이거. 에어리즘. 에어리즘. 브라스. 포츠는 브라스. 진짜 시원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얇고 편하고 신축성 좋고 성공적. 응. 그리고 저희 커플. 맨날 트윈룩 하자 하자 했는데 드디어. 이게 너무 깜찍한 거야, 이게. 딱 일본스럽잖아요. 맞아. 진짜 이거 좀 깜찍해서 이거 겟해야 된다. 드러스에에 가서 산거 다보여드게요 아이봉. 근데 이게 아이봉, 아이봉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봉. 이거. 꼭 일본에 가면 싸다고 사야 된다는 그, 그. 히르코토 소리. 근데, 네, 파란 색깔이 인기 많은데, 이건 더 싸서 이걸로 샀어요. 오늘 저희가 다리오고생해서 <웃음> 휴적식. 라면. 너라면. 저는 좀 매운 거 좋아해서 얼큰한 라면 샀어요. 근데 여기 거는 얼큰얼큰이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느끼 얼큰이 있어도 되지. 저는 여기서 유명한. 커푸르누드르 <웃음> 사무라, 어, 사무라이라면. <웃음> 아, 아. 이거 진짜 가까이 가요 이거 패키지 진짜 예쁘죠? 저희가 오늘 원래 노천탕을 갈릴 거니, 온천 말고. 근데 갔다 오면 일찍 닫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욕조가 엄청 깊어서 그냥 거기서 하려고요. 그래요. 제 케이트 아이라이너가 되게 좋다고 들어가지고 이번에 케이트 가서 붓펜 아이라이너 이거 샀어요. 잘안 지워진다는 마스카라. 퍼펙트 힙. <웃음> 모두 화장품이 지워진다는. 아, 여기 일본 펜이 너무 싸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몇 배만 안 해요. 응. 이게 천 원인가? 이게 천 원도 아니에요. 990엔. 어허. 어쨌든 천 원이네, 정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일본의 붉은 실로 연결돼 있다고, 인연들이. <웃음> 인연들이. 그래서 그런 거, 사어요 무슨 맛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이거 먹고 제 인연을 찾으러 가요. <웃음> 저는 이거, 그냥, 일본, 일본스러고 예뻐 보여 샀어요. 캔디. 캔디, 캔디. 그리고, 일본의 대표 음료수. 호로에이. 음료수는 아니겠지만. 술. 술 그래서 트로피카나 여름 같은 걸로 하나 샀어요 이거는 또 선물력 곤약젤리 맞아 그약젤리너 샀잖아 응. 그냥 우리는 달라요 응 이게 다 싸가지고 아너 그거 했어? 응아 어. 내가 아, 나 아까 제 내가 잘못 골랐나 해서. 아니야 아자 이거 넣고 이거 뭐지? 이거 근데 뭐라 해야 돼? 몰라 살짝 이거 제가 초장기 같은 때 먹었던 건데 가루쿡 같은 건데 가루쿡 아닌 가루쿡 <웃음> 님들아 하이 좋아?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 레몬맛, 이거는 사과 맛, 어, 페코짱 밀키 초콜릿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 가디언 하고 아, 샀어요. 와사비. <웃음> 엄마가 와사비 되게 많이 찾아가지고 이거 샀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뻐서 산 복숭아 음료수. 하울 끝! 저게 너무 맛있게 만하는거 아니에요? 기사말요기레려요 기다려요 기요기도려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다요기다에요기요요요 이건 밀크 어쩌고 저쩌고 칵테일 너는 데킬라 선라이즈. 음음 연유 맞나? 뭐 볼래? 만야 그러니까 나난음음음 수야, 음난 완전 우유 맞나? 딱 좋아. 난 술만 안 좋아. 먹어 봐. 을 어때? 어때? 오케이. y and why okay. the cheese? Sí. <놀들이 a n 나도 먹어야 돼. <웃음> 어, 빨리 먹어야 돼. 자, 가유네 맛있어 시게 음. 맛있 진짜 맛있어. 피자. 다들, 드셔보세요. 응. 다들 드셔보세요. 네? 드셔 보세요. 근데 피자 진짜 뭔가 새다들 드셔 보세요. 네? 그냥 드셔 보세요. 아니요, 이거. <웃음> 나왔으니까 드셔 봐야죠. <묘> 맛있어 진짜 뭐 새, 새로운 않 뭐, 응. 어때요? 맛있어요? 그 정도예요? 야 너도 먹어봐. <묘> 아, 치즈. 와기리라 아. <묘> <묘> <묘> 알겠지. 소다 <묘> 아이스크림 <묘> <묘> 진짜 진짜 내무빠지다는데. <네모바트> <묘> 딱 한국에 있는 소다 아이스크림 맛. <묘> 어때? 뽕따 홍다 맛인데 뽕 따보다 살짝 덜 달아. <웃음>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웃음> 어. 맛있어. <웃음> <웃음> 아침이 밝아왔어요. 음... 맛있어? 고을야구장. 전창포도 맛. 기하 기차 터미널에 있는 오코노미야기야기소바 이거는? 맛있지, 맛있지. 정말 완전 맛있어. 음... 맛있잖아. 오이 자, 여기 오면 꼭 먹어봐야 돼. 단짠, 단짠. 응? 응. 그 단짠이면 다할말다 했다. 응. <웃음> 이거 먹고 약게 소고 하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응. 됐어, <웃음> <웃음> 작은 호텔에 왔어요. 예. 호텔 가에야, 뉴가에야, 유가에. 뉴가에야. 레프드리니까 번호 책 보는 데 있어요. 잠다. 202. 202. 좀 끝인가 보다. 아 이네. 되게 찌끄맣다. 여기 욕조는 항상 다 깊어요. 야, 샴푸도 고다 있다. 여기 수건 더 있네. 어? 어. 괜찮네. 너 수건 들고 왔어? 그게. 응, 어. <웃음> 그게 그냥 물닦으어 오신 건데. 아. <웃음> 비 오니까 사주세요. 이 집이지 이 집. 이 집. 오므라이스 카레 음 응, 돈까치 카레 들어오기 전에 지금 이따 과에 먹을 거랑 내일 먹을 거 샀거든요 이건 오늘 먹을래 이건 또 오렌지 물인 것 같아요 아마도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우와.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 안 먹었던 건데 아마 비타민 음료인 것 같아요 탄산이겠지? 탄산일 것 같아 요 그치 그리고 아마, 아마 메론빵 아마도 이 <웃음> 어, 이건 내일 먹으려고요. 그리고 요거트 이건 오늘 아침에 플레인만 먹었는데 오늘 내일 아침에 이건 국수만 먹으려고요. 음, 난 이렇게만 먹었는데. 자 그리고 대망의 두두두두 <웃음> 드디어 미선이가 지우고 싶어했던 나막신을 <웃음> 여기서 봤어요. 일본식 나막신 막카타나 그런 걸박 차리시는 거. 드 <웃음> <웃음> 짜잔! 나무 냄새! 뭔가 나무에서 간장 냄새나 예쁘네 나이 <웃음> 오렌지 물 마셔봐야 오렌지 민트 물인 거 같아 어때? 또왜 웃어? 서 오렌지 주스 같아? 이거 지음 대박이지 라이프 가드 안전 요원이네 오오 오. 아, 다 참았다 <웃음> 무슨 맛이라고 못하겠어. 진짜 맛있어, 맛은 맛있어. 첨가된 맛이야. 음. 음, 뭐 맛인지 모르겠어. 있어진 맛있어. 진짜 첨가된 <웃음> 진맛이야 음, <웃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 진짜 맛있어. 진어 진짜 맛있어. 진 진짜 맛있어. 진짜 네. 복숭아 맛이 아니야 딸기야매실이네아 매실 응. 맛있다 나 매실 너무 좋아해 매실이래요 나 복숭아인 줄 알고 샀는데 매실이네 나 진짜 맛있어 매실 매실탄산이에요 대박 음. 진짜네 응. 매실인지 모르고 샀지만 성공적 응. 아 제대로 보여줘. 응. <웃음> 이렇게. 나중에 내 영상 보고 또사먹게 <웃음> 세면대랑 <웃음> 욕조랑 같이 써요. <웃음> 지금 야식 사 왔어요. 아저 <웃음> 여기 와서 초콜 초코 처음 발견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거네. <웃음> 초코우유 출생에서 <웃음> 초코우유 처음 발견했어요 진짜. 밀크 코코아. 초코우유 있었는데 자꾸 뭐가 추가 추가돼요. 민트 초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막. 레몬도 먹놓고 초코. 얘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웃음> 얘는 샐러드에 소스 하고요 소스? 저는 그냥 샌드위치.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지금 아침인데, 가는 중이에요. 보시는 게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웃음> 표는 9호선으로 사시면 돼요. 한국말 있으니까 9호선. 집에 돌아가는 공항, 공항에 들어왔어요. 셔틀 타고 내리면은 국제선 셔틀 타고 인터내셔널 공항으로 와야 돼요 국제 공항. 찾아 힘냈어요. 살짝 힘냈어요 살짝 걱정도면은. 그두 쪽에서 사서 오고 이제 몇십 분밖에 안 남았어. 이십 어. 몇 분? 이십오 분이니까 어. 딱 이십오 분인데? 이십오 분이라고? 어 지금 이십오 분이라고? 어 지금 이십오 분이야. 어 이제 들어가야겠네요. 하나. 아, 응. 메ロ빵 생일용 메ロ빵 맛은 속으로. <웃음> 그래서 니가 아까 내가 여권 손에 들려줄지 십몇 분 만에 어땠다고 <웃음> 놓쳐버렸어 여궤 켜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그래서 한국 남자분 자기야! 이래서. 잘못하면 한국 못올건 잠깐 푹 졸았는데 도착 <웃음> 진짜로 <그거>. 시애틀에서는 아무리 자고 도착해 <웃음> <웃음> 시애틀에 비교도 안 찍어